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분들을 위한 가상비 채널 쉽고 편하게 알려드리는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필모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설치하고 구매해서 인터페이스까지 살펴봤으니까 이제 필모라로 편집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프로젝트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강의를 빨리 진행 안하고 질질 끄냐는 말씀들도 종종 있었는데요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잘 해둬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편집을 함에 있어서 수월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편집을 위한 예쁜 세팅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저와 같이 하나씩 강의를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면 다양한 영상 편집 소식과 디지털 소식들도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배우러 가보실까요? 자 필머라를 실행을 하면 이런 메인 창이 나올 겁니다. 혹시나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 창에서는 오른쪽에선 최근에 내가 작업하다가 저장한 파일들을 불러올 수 있는 창이고요. 왼쪽에는 바로 프로젝트를 열거나 마찬가지로 이미 저장해둔 프로젝트를 열어서 작업을 하는 창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화면 비율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고 그 오른쪽 밑에 보시면 여기 지금 보고 있는 이 창을 키고 끄고 할수 있는 창입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면 아까 그 창이 나타나지 않으신 분들은 왼쪽 상단에 보시면 파일 창을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일 위에 세개 보이시죠 이세 개를 가지고 이렇게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프로젝트 설정을 클릭을 하면 추가로 해상도라든지 프레임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프레임 속도가 25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걸 그대로 더 볼게요 이것도 복잡하신 분들은 그냥 아무 영상이나 하나 불러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열기를 하게 되면 이런 창이 뜰 수도 있고 안뜰 수도 있습니다. 안떠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프록시에 대한 거는 나중에 또 제가 강의를 드릴 거라서 지금은 아니요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불러온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나오면서 지금 미디어는 30프레임입니다. 근데 우리 아까 세팅했던 건 25프레임이었죠. 그래서 미디어와 일치를 할 건지를 물어보는 창입니다. 그래서 일치를 클릭을 하게 되면 파일에 들어가서 프로젝트 설정 보시면 다시 3시 프레임으로 맞춰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요렇게 프레임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필모라에서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 끝났고요. 그다음부터는 알아두면 좋지만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보시고 취향껏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빠른 템포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역시나 파일에 들어가셔서 환경 설정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요렇게 다섯 개 탭이 나오는데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인터페이스에서 언어는 말 그대로 내가 이 필모라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할 건지고요. 배경 화면은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크 모드, 라이트 모드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기본값은 자동입니다. 그리고 기타는 메일로 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업데이트가 됐을 때 바로바로 할수 있겠죠? 그 밑에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아까 그 시작 창을 내가 끌 건지 킬 건지를 여기서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탭 폴더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각각 파일들을 선택을 해서 어디에 저장할 건지를 위치를 선택하는 겁니다. 원하는 위치를 선택을 하시되 가급적이면 한두 개 정도 큰 폴더를 만들고 기억하기 쉬운 것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또 따로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세 번째 탭에 들어가게 되면 각각의 사진이라든지 트랜지션, 이펙트 프리즈 같은 것들을 올렸을 때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사진을 올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5초만큼 나타나게 된다는 것 트랜지션을 올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2초에서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네 번째 탭 저장부터는 조금 중요합니다. 이 저장은 내가 필모라에서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튕겼을 때에 비해서 백업을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1분당 백업을 선택을 하게 되면 튕겼을 때 가장 최근에 작업한 것까지 불러올 수는 있지만 백업량이 많다 보니까 용량이라든지 타양이 많아서 조금 무거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분을 가장 추천을 드리지만 저는 항상 그때그때 그때 지우기 때문에 1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찬가지로 백업 파일이나 프로젝트 파일을 어디에 저장할 건지 위치를 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성능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능에서는 이 GPU 가속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는 만큼 말씀을 드리면 내 컴퓨터 사용이 좋지 않을 때 GPU 성능, 즉 그래픽카드를 사용을 해서 렌더링을 할때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렌더링 미리보기나이프로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따로 강의를 만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렌더링 미리보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빨간 선 있죠? 이 빨간 선을 나, 나타내는 건데 내가 편집을 하다가 이런저런 효과를 넣어서 이 미리보기가 좀 버벅거리거나 그럴 때 영상을 그때그때 그때 빨리빨리 내보내서 버벅임이 없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런 파일을 저장하는 거고 사양에 따라서 많이 저장을 하게 되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록시는 해상도가 높거나 파일이 커서 버벅거릴 때 역시 작업을 수월할 수 있게끔 해상도를 낮춰서 작업을 하는 거고요. 렌더링을 했을 때는 원래의 해상도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위치를 정하는 거고 제일 마지막에는 그냥 렌더링 체크되어 있는 거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필머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환경설정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영상을 불러오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